video 3 sea safe plan a trip n a g i training module ganika n a g i planning namjim t h a trip beny nyika traveler nam dara e walk tanam da g ait par mananga r a t w n manda munanga par jim ikaruma karo menagal kanili lene kanvina i akamma b a n y ka tara help nam banuya bere nynyika h idara problem ara tan dinjim bere nynyika Naji plen wara dan bak di foto nororio, ra t r i p o ini nika tadi waktu ran, naji ngara whs, ra rules ngini yo, n e 이 procedures kan n i u ini nika cedera mata t a e n ngala nee, ngara wolf, safe, l y s a n a m n y a ini kamanangkang a r a h e u k u n n e n o bere ini nika l e n wara n a d u bak, ra trip n i i noh yo, i think ta mane, r a k a i t y e r kado. be fotonodorio kubara kinyika a n muri nana no, no k i n e n g e r e n n g a rakubas ninyi hidana nangawaza no danga ra ultani no yo patawara taine kanen kumaraa p i m e n no. e iyo n e y a m a n i meno darabango no tononije i be chustamano karongara response of visa b a n i m a no yo kama karumenje ninyi nga ma karfamily ninyi nga ma friend ninyi nga ma mugaro ngara ranges katoga ma k a r response office aka karung ara nyinyi kang inda t r a m na i t r a m dang a a trip nokonoyo ne kama nyinyi ngana kame t u r o on time b e n g i ka help o a n g k d e tata niyo n y i n i a tael erdam t ni k a r e s p o n s e o f f i c m u r i n six i m p a n t s ka nyi n g i case ne u r t u n e e m help. 나랑 a r a n g w a r a t u n u n a m jiem, t a k u n u a tununu jibang u n a r t a monani, m a i n ka jinga example fishing a m a danan g t r i l k m i n 라와 p u m a 가 p so a ni meno n y i n i n g ata me t r o l o dak t i m ngara nam a w a a yo be a n g i n a p u r u m p a n w a n g o p i r i n i n no e naji help sent p u m a p a no me yang n y i n i n g ata t i n n i m i n f o r m a t i o n kan y i ni a n a o g r r e s p o n d s a n i n y i i n y i n g a t problem nabat n m ngata turu l o d a n a a t n i n i m a a o n k r r e s p o n d e na o p i i n i n no mo help m a p u r Tarilil no ipekta mana da trip n i n y a n a j i m e n s i o n t f a n n m b ya brief w r a n g a t a ma karo ngara kru n u m p a n k a nime i tantgu er n i m e n o kara tedpa nangara trip n u m p a n k a nime ngara n i a m a b l Naji emergency c o n t a c p a n i neka m a n g i n i distress mo coastal radio down kama i fishing atana m r c h a n r o yo activity c o r n r a y a community police k a community health clinic ya ranger base ya ranger satellite phone b i f u t u o r k Trip Ninuka, think, 에 a n g a t a m a Naji, anything, Nubanayan, Jigaman Gamut, Naji, dangerous Kamaya. p a t a w n g a t a Ninja Kaneka, Pek Taman, Naji, Dead Panayan, a i Nam j i m Look up, Naranim, j g a r d c e k Taman weather f o c a s t h t i n k Taman Naji, r a n g a r a l i n k i n b a n a y a River a m t a m l i r o v k a m a a kamaka ko dangerous na mul kama k u mang ini kanan road e kuma ngini mun neya ko nan kama ya ko i n s e c t i r i d e e kuma ngini mel banaya e check ta man o prepare ta man o t u nguno ya na jama i fire extinguisher na bataniya before to dorka make sure a n g a t a man na jeba focus e ni ni ka c h a n g a n a kanabat no da man a n ka dangerous ta t pikirano da woltani k no w e b s i d e yu 나이 가 a m a c u r r e n w a n i n g gurungao, tangaratunam jim panangu in a m g u a t a r a 나이 mamini, strong wind, e togogamaya. 나이 weda g a m a pata gamabira novia g a m a i r a n a a tani n a n l e d 나 j i n g a r a t u g a m i 가마가 난지 a n a 딘 가마 k 라 r a n 랑 undin kama, k u 가 a n g p a n 나 k i n n g 나 l a n g a l a n g a u kama m u k u r a 나 u r p u r k 가 m a n g a n g j r u n a n j u a n t u i e n d w e b t a e n e t h e r o s o u n d com au au. 난지, n 가 i 노 g n a u d r ppe iwan ko nangjing a r e ni tam n a n bana ya n g a e ko fishing bana tanik u n u y a ppe k a 난지 n g j a n j i k a ngare protect kangin nda mamba ngare baring ninyo yini ka menakur ngare head tam nane mangin i m a n g i s ya sunglasses high visibility ya bright ka m a l c l o e y a Patah orang kata kado kobanyang kado no ne naji mea putuan koye protect ma bano me no i naji het i kado responsible damda tani no kado trim lirayo di futonur ka naji ceklis orang anawatan no g kata m n t o y a k i r t c a r b r a 이 naji pana w o l u e p a n e check tamana naji uh, uh, emergency for n a n t u t o b r 이 e f narano karo n a n g a r a n e t i nu tara 가 a n ku yarani me datrip p a n a i m n g m e n a n a n g i p n g w a r e emergency e n a k k a a q u i p m e n t r w a l k 체크 타마노 m 르 n 나란판 r 잉메 a n aran- aran panggang ime akan anji life check kita mentepo n g i n j i m e a n d u r i t i t e d t a r safe mamba, kada ngarang a m e n s e 카르 r a t e p a a u 로크 o 가 a 라카레 i d a b e r 이 k 이 a m e r e ka, beri p m a n g a n g 닝 m e 카르메다라카 a m ka, duri me piningi me, lara kumpara ye fishing nu, stede we dametang, p i n i n me s o s f r a i i n g e e n i e p a o a a b a m a m e ra s t Kurala l i n r a n g a a pirita, milka me a n 아 a r a k n a l e e pun i e e puram w a a n a y f i s i m i n o a a r d e i h m i Bae <ot> aku a r e n m a t k u l mil k u t e t b pui p e 메 m kamadek n g e e h t o n n a j i b a n g a l a m a n a r i n g meka n a j i kaka p a m a n g e n g meka me start mida bae k a r r u p a n g l e f l a m a t a k s Beh nadi ka drive pass mam, dai limuneng n i 드 parang a r p e n g m ada drive ah nadi elp no, b e d a r i a p a r e k a teng me 카, a uldei a e t a n g ngar kado damenah elp m a m i r i me kada jarang o k s i n a w i e b i r i z d a kru b a n o k a l e i e k a l m i me de, d i e k a a o a t a m a k a d e n k u r a lal d n g m g a d i e kungul milka bim k p a r e n g m e n i kubana raka i g u m a t k u t n g me nadi a n g m l mam k o i y a a d b i r 가니 와 y i w a 가니 s 라미 wika nyika ora m 면 t 트립 k a r 요 plan ne puma w a t a r 라 m a t e n i a n e s h i n g my no, e, no, e, e, our team leader a check ma mna ji weza no ina ji tight no t a t i m e bening me he bunga roningi me da g o d t e g a mbanening me ne fishing no ya e dakangara favorite fishing spot e n i n g i me crab creek my our team l a d e r a brief m i d i n g me o r c r o o e m i n g me g a r o r n e next day ing i n kada ka 8 wa. E, ma am ma ima prowling me ka 1 pm m c h e c h e c k l i s t k l i s t c 음 t i checklist e s t checklist c h t c h e c k e i e h i h e c k l i k I ranges and going back a planning mambawa tangimanam. Naji fishing trip n i m i e d a c h p in y u r Da c r a b Creek. c a r a c a n g a n i m e n a John, Bob, Louis, E. n y Bero k n g b a n g a n i m a a 8 a.m. i n g r a u l i m n a a da 1 p.m. Wa. And going back on Bangangan, a vehicle r e Can you n e a m a n i n g m e d a All no track, c r a b Creek, d a m n a w a r a m Ambaya a n g o n g m e a response of f i c e r and g n g i n a ngimea k o n ngata meri nudea wuli ngimea b y i one p.m ka ka n k o n g i m e a wara ngunu nankotok ngimea nganiyo nabaya apoi pandanga pichik nani nyako ngimea kadu w e n g e s wara peningi mera k a d o response officer n e k i ngimeyo d a trip da chipi njirea nukonyo 와 o a k kangen kongi me akke be yong ono nanji s k o e n g k o i me p o n g a n e n l i p e m t e s a l o y 아, 미 h m 다 m a n g n g g 나난지플 w 파타 n 라 h pitching tuh u d u h a k u n g m a